오. 어... 안녕하세요.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0년 이렇게 새해에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에서 이렇게 이니스프리와 콜라보를 해서 위키마우스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쓴 건지 모르겠지. 진짜, 진짜. 자, 하나 하나 뜯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얘는 저금통이에요. 얘는 35,000원 이상을 사시면 3,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저금통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세개 파우치 세트 이렇게 세 개를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2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은 증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였더라? 증정이 되는데 1인 아무튼 2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이렇게 파우치 세 종류를 이렇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품들이에요, 상품들. 일단은 요거 구피 자연 발효 에너지 에센스 세트. 탁 뽑아내면 오 별건 없어요. 원래 있던 거에 구피 하나 박아놨을 뿐인데 언제 이렇게 수동으로 다 하고 잡아줘 언니. <웃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구피만 하나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성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 샘플 라인들 이렇게 구피가 코딱지만 이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짠! 로션과 스킨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구피 얼굴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뼈 요에! 그린티 미스트 입니다 얘는 이제 플루토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구피 아니고 얘는 플루토예요 아.. 향도 좋고 야! 이거 불량이야! 이 그림 때문에 산 건데 이 패키지가 여기 보면 어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찢어져 있어! 이 그림 때문에 산 거지 내가 뭐.. 어? 이거 쓰려고 샀나?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물어보요 그리고 보송보송한 피부를 표현해주는 그런 노세범 그.. 파우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닦으면 어? 뭐야? 어 이거 그냥 빗대기였어. 얼굴만 있네, 얼굴만. 파우더입니다, 파우더. 야, 이렇게 돌려서 가면 퍼프, 인스프레 그냥 써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그냥 패키지 뿐이었다. 세상 <목소리> 떼로 갖고 다니네. 어, 이거 얼굴이 뒤집어졌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핸드크림이에요, 핸드크림. 할게요 어어좀 대용량이야 커 용량이 어 이쁘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라인이에요 스타벅스 바리스타 일하면서 손이 다 망가져가지고 핸드크림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노랭이 얘는 그린티퓨어 젤랜드크림이고 보습 레벨이 다섯 단계가 있는데 투 레벨이에요 투 레벨. 젤타입의 제형이다 향기는 그린티인네이 그린티 향이 들어있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젤타입이라서 이렇게 싹 스며들어요 고습감은잘 모르겠어 그냥 로션 바른 느낌? 짠! 이 빨강색은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 크림이에요 올리브 보습 레벨은 3이에요 어얘 나오는 게제랑 조금 달라 더 꾸덕스하게 나오네 어 얘는 이렇게 크림처럼 이렇게 발려요 향은 올리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린티를 발라가지고 이게 올리브향인지 그린티향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좀 느낌이 보습이좀 있어요 약간 기름져요 이, 알죠? 그 핸드폰 만지면 핸드폰에 손자국 남는 그런 느낌 겉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얘 흰색 동백 핸드 앤 큐티클 밤얘보습 레벨이 5단계 5단계 동백 버터 얘 동백이다 얘 이렇게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어 향도 되게 꽃향 어꽃향 별로 안좋아하는 위에 덧발라서 그런지 장갑 낀것 마냥 보습이 이렇게 딱이게 코팅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기름지다 일단 이렇게세 가지 라인이고요 얘가 좀더 괜찮은 타입인 것 같아요 기름지지 않아요 일단 세 가지 종류였고요 릴리펀 미키와 베이지 도널드 이렇게 있 미키부터 그래서 여기 자연스러운 생기를 부여하는 촉촉 립밤 세트! 앞으로 좀 땡겨 갈게요 아... 여러분! 이렇게! <웃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어나 뷰티 유튜버 된것 같아! 립밤! 말린 로즈티에요. 말린 장미. 이봐, 이거 지금 핸드크림을 갖고 지금 뚜껑도 못 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기름지면 안 돼, 핸드크림은. 이렇게 조동이가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있고요. 누르면, 누르면, 어, 미끄러워. 손이 미끄러워갖고 안 눌려. <웃음> 막힌 거 아니야?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발색을. 이렇게, 이런 발색, 이런 느낌. 펴 바르면 은 색깔이 아주 은은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음. 음음 음. 음. 이렇게 알아는데 음 장미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음 미니마스 나왔어요 얘는 웨딩 피치 티 웨딩 피치 티 웨딩 피치 하면 또 릴리 아닙니까 릴리 그해서쭉 누르면 어 오. 대단하시다 야 뷰티 유튜버 이거 어떻게 하니 색깔이 없어요 핑크색이긴 한데 발르니까딱 은은하게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펴지는 그런 핑크색인가봐요 아주 약간 생기만 있게 해주는 색인 것 같아요 바른 쪽 한번 바른 쪽 남자가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은데 미니라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짠! 도널드덕도널드 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어쩜 좋니 이거는 진짜 생겨놔야 돼 이거 언제 또 하겠니 디즈니랑 어, 네. 네, 이렇게 도널드랑 데이지 선캐스트 체리티고. 선캐스트 체리티는 또 어떤 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 아, 어, 씨, 디게안 나오네 얘도. 어, 얘좀더 빨개요. <웃음> 이렇게 어, 얘는 좀더 빨개요. 빨간데 이렇게 또 퍼즐르면 생각보다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다는 거. 이거 뭐 보시면 아시나, 뭐 아시겠죠 요사분들은 바른 쪽, 안 바른 쪽. 이번엔 데이지데이지는 루비 자몽티예요. 루비 자몽티. I can't cry. 오, 이렇게 미옥 튀어나왔어요. 얘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약간 좀더 비비드한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어, 틴트처럼 엄청난 발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생기부여, 생기만 주는 그 정도예요, 여러분. 네 가지 아이들을 만나보습니다 여러분. 블리블리. 대망의 럭키 박스예요, 여러분. 럭키 박스. 그러니이어요 와, 이거는 이렇게 또, 손잡이 이렇게 또 달려있어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오! 괜찮다. 럭키 박스 안에 구성이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얘하고 얘는 들어있는데,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이셋 중에 하나. 과럼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저는 마스크가 들어있으면 좋겠다. 슬리핑 마스크. 제발 슬리핑팩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들어있을지 자 하나 둘셋 아이고 오 야야야 야, 야. 내가 원하는 거 나왔다 야야야 야, 야, 야, 야. <웃음> 기본 구성은 얘네 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핸드크림이 들어가 있을지 뭐 아이크림이 들어가 있을지 마스크가 들어가 있을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갖고 싶었던 마스크가 딱 럭키 박스 패어요 <웃음> 럭키 박스입니다, 럭키 박스. 자기 전에 바르고 자는 피부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 탱탱해지는 고탄력 안티 에이징 슬라핑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이렇게 한랑크림이고예 샘플로 받아서 한번 써봤었는데, 뭐 어, 나쁘지 않더라고요. 스파츌라로 이렇게 퍼서 쓴다고 하는데, 그 귀찮잖아. 언제 그거 딱관절있니 그리고 이거는 솜. 솜, 미니 솜. 미니 솜인데, 과연 솜 안에 솜도. 어 미니로 패턴이 그려져 있을까? 어 근데 그렇게 안 돼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흰와이 어, 안에 또 톰이 또 럭키하게 갑자기 그 여기 안에 들어있네요 뺐더니 플라스틱 박스에요 여러분 다꾸할 때 스티커도 이런 데 갖다 모아 놓으면 한 번에 딱 좋겠죠? 일단 저희 다꾸 컨텐츠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한달한 한 번씩 올라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이렇게 미니는 럭키였다 짠 이제 데이지에요데이지 카밤 세트에요 있고요. 별표되어 있는 거는 들어있는 거고 원래 이셋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야 돼 시카 밤이 들어있으면 좋겠어 과연 어, 밤이 나있요 스팟 에센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팟 에센스 필요 없거든요 2020년 데이지 박스 시카 밤 럭키가 될지 여러분 한번 같이 뜯어볼게다 하나 둘셋 둘, 오. 야야야, 럭키다야, 럭키다야. 어 젤이 나왔네. 밤은 아니고 젤이 나왔는데 그래도 에스 그 스팟 에센스가 안 나온 게어디있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데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시카 밤이고, 그니까 시카 젤, 화장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오, 뭐야? 세 개는 드레어 얘네. 어. 럭키! 럭키 럭키! 이거 3개나 이렇게 넣어줬어요 아까 거는 한 개만 들어있었거든요? 여게 3개가 이렇게 띵 나왔네? 그리고 여기 이런데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 되는 책상에 올려놓기만 해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나아지 좋다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편집하고 빨리빨리 올려준단 말이지 시간이 없어! 이제 저금통! 저금통 한번 보고 가실거요 저금통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또 패키지도 이렇게 귀엽고리하게 나왔어요 두 가지 더 이렇 마우스, 뭐 이렇게. 오, 커! 와, 진짜 크다. 짠, 여러분, 엄청 크죠? 또. 하나 뭐가 더 들어가 있는 뭐야? 아, 이거 머리 꼬다리. 음, 꼬다리. 요런 느낌. 이렇게뭐 어, 디테일하다 되게. 꼬다리까지 찍혀줬어요 굳이. 어,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어, 너무 귀여운데? 네, 그리고 이제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미키마우스. 네, 자금통이에요. 오, 디테일이 아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폭바닥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돌려서 이제 동전을 빼는 구멍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두 가지 나왔어요 35,000원 이상 구입하시면 3,500원에 이렇게 득템할 수 있는 그런 저음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우치! 파우치 세 종류가 있어요 파우치 한번 뜯어볼게요 뒤에 보면은 뒤에는 이제 헤이 헤이 헤이 씨들 아씨 헤이 헤이 헤이 이렇게 파우치가 이렇게 미니부터 파우게 어? 바로 이렇게 어? 아무것도 없이 오! 야! 이렇게 미니 미니고 똑같이 뒤에 이렇게 헤이 헤이 이렇게있고 이게 더 디테일하네 이렇게 미니 키링이 이렇게 같이 달려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뛰어난 퀄리티도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얼굴은 이쁘지만 이게 겉에 테두리가 약간 금이나 조금 반짝이는 은으로 했으면 더 이쁠텐데 약간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안에는 패턴이 좀되있으면 좋았을텐데 어 안에는 그냥 패턴 없어요 패턴 없고 그냥 이렇게 미니는 이렇게 있구요. 이제 도널드 떡. 도널드 떡입니다. 오. 오! 도널드 떡 귀여워 나 이제 파랑색 좋아하나봐. 파랑색하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런 식으로. 얼굴 표정을왜 이걸 이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풍선과 함께 도널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안에 패턴은 없고, 그냥 노란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네, 미키마우스 한번 보러,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미키마우스는, 짠! 네, 이렇게 보시면, 뒤에 패턴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까만색과, 이렇게 미키. 되어 있고요 얼굴 한번 보고 가실게요. 미키는 이제 바지랑 같이 함께 동봉스 되어 있습니다. 바지와 미키 얼굴. 이렇게 붙여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네,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얼굴. 이 모습. 3개 에서 너무 귀여운 파우치가 이렇게 3가지가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웃음> 오늘 이니스프리 디즈니 어, 콜라보레이션 컨텐츠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1년 전 유튜브 첫 시작이 이니스프리 토이스토리였는데 이렇게 벌써 1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디즈니와 미키마우스가 또 콜라보를 딱 맞춰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노아스토리 시즌2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될 거예요 이제 제가 듣고 있는 이 쿠키베어스 아이들의 소개와 이제 새로운 이제 새로운 오프닝 영상 오프닝 이렇게 같이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든 다꾸 영상과 한 달에 한, 한 번씩 이제 나오는 이제 굿즈 월간 굿즈 그런 컨텐츠도 만들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알람과 구독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즌 2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